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만의 겨울철 피부관리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즘 사용하는 마사지 크림이랑 필링젤이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역대급으로 좋아서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이바인 콜라겐 매직 필링젤인데요 일제를 먼저 바를 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 적당하게 펴발라주면 돼요 20분쯤 지나면 말라서 굳어요 이제 각질을 밀어줄 건데요 이제를 손에 약간 묻혀서 부드럽게 묵은 때를 벗긴다는 느낌으로 쭉쭉 밀어서 벗겨줍니다 화장대에서 하면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화장실로 가야겠어요 이렇게 때처럼 막쭉 밀려나오죠 진짜 이거 하고 나면 피부가 엄청 보들보들해지고 피부가 정돈이 돼서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와 엄청 많이 나와요 진짜. 미온수로 깨끗이 다 닦아내면 됩니다. 미온수로 세수를 한뒤 이제 이제를 발라줍니다. 이제은 각질 제거 후에 피부 진정 영양을 공급해주는 팩인데요. 이제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두께로 펴발라준 후 20분 정도 있다가 손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정성껏 많이 문지르면 그만큼 피부가 좋아지겠죠? 이렇게 이제도 열심히 마사지를 하다보면 마지막 남은 각질까지 밀려나오게 돼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비타민C 세럼으로 마무리를 해줘요. 이 비타민C 세럼은 국내 종합병원이나 성형외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큐좀 공법이라고 해서 피부, 진피층, 안쪽 깊숙한 세포까지 영양을 공급해주는 기술이라고 해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손으로 열심히 마사지해주면 완벽한 홈케어 끝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칠게요. 안녕!